나비를 불러내는 부채 호화선을 이용해 도수를 펼치는 우사 나비의 날개짓은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거나 때로는 마른 하늘에 비구름을 불러오기도 하는 등그 형태는 매우 다채롭습니다 검은사막 모바일 최초의 쌍둥이 캐릭터 신규클래스 미드보 우사팬 싹쓸 바람은 호화선을 거대하게 키워 모든 것을 쓸어내는 강풍을 일으키는 기술입니다 기술 사용 중 전방 가드가 적용됩니다 첫 타격 성공 시 대상을 넉백시키며 마지막 타격 성공 시 대상을 넉다운시킵니다 추가로 차군자 매 기술과 연계 시에는 첫 타격에 넉다운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무사의 패시브 효과로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면 싹쓸 바람의 공격 범위가 30% 증가합니다 소낙비는 고슬로 비와 바람을 불러와 새찬 소낙비를 내립니다 기술 사용 중슈퍼하머가 적용되며 몬스터를 끌어당깁니다. 첫 타격 성공 시 기절시키고 지속적으로 경직 효과를 주다가 마지막 타격 성공 시 대상을 넉다운 시킵니다. 그리고 기술 사용 중 다른 기술 사용 시 소낙비 폭우 효과로 소낙비가 유지되며 소낙비 기술의 50% 피해를 입힙니다 구렁나비는 우사의 나비로 적을 하늘로 올려보낸 뒤 내리쳐 대지로 떨어뜨려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기술 사용 중슈퍼아모가 적용됩니다. 타격 성공 시 기절시키며 첫 타격 성공 시 호전몽 효과가 적용됩니다. 호전몽은 일정 시간 이후 대상을 타격 지점으로 순간 이동시키며 일정 시간 동안 타격 대상의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를 감소시키는 효과입니다. 나비구름은 다리에 힘을 집중하여 구름을 헥스듯 전방으로 달려나가는 기술입니다. 이동 중 무적 효과가 적용되며 기술 버튼 유지시 정신력을 30 소모해 추가 이동합니다 나비구름 사용 중 다른 기술을 입력시 즉시 나비구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먹구름은 대상의 머리 위에 먹구름을 생성해 공개를 내리쳐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타격 지점에 먹구름이 생성되고 첫 타격 송호시 기절시킵니다 기술 사용 중 다른 기술 사용시 먹구름이 유지됩니다 유사의 패시브 효과로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면 타격 소모 시 적에게 모험가에게 주는 피해량 10% 감소 효과가 적용됩니다. 신신의 벽은 포화선을 펼쳐 적의 공격을 잠시 막아내는 기술입니다. 기술 사용 중 전방 가드와 함께 잡기 불가가 적용되고 후방은 슈퍼하머가 적용됩니다. 또한 모험가에게 받는 최종 피해량이 40% 감소합니다. 공격 시에는 슈퍼하머가 되고 타격 성모시 대상을 기절시킵니다. 심화 기술 후름, 축지 적용 시 부사가 빠르게 이동한 후 이동한 자리에 심신의 벽과 동일한 피해를 입힙니다. 사군자 매는 도술로 사군자 중 하나인 매하를 표현해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기술 사용 중 슈퍼하모가 적용이 되며 타격 스노시 대상을 넉백시킵니다. 싹쓸 바람과 연기 시에는 대상을 넉다운시킵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 우산은 타격 스노시적에게 최대 체력의 1.5%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사군자 난은 도술로 사군자 중 하나인 난초를 표현해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타격성공시 대상을 넉백시킵니다. 사군자 국은 도술로 사군자 중 하나인 국화를 표현해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타격성공시 대상을 넉다운시킵니다. 사군자 죽은 도술로 사군자 중 하나인 대나무를 표현해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기술사용 중에는 슈퍼하모가 적용되며 타격성공시 대상을 경직식시킵니다 나비의 꿈은 순간적으로 기운을 끌어올려 신체를 강화합니다 기술 사용 시 일정 시간 동안 생명력을 회복, 공정력을 증가시키고 해피 기술 재사용 시간을 감소시킵니다 우산은 심신의 수련을 통해 깨달음의 경지에 이릅니다 기술 사용 시 깨달음의 상태가 되어 일정 시간 동안 특수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아한 나비 짓으로 폭풍을 몰고 오는 도사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규 클래스 미리보기 우사편이었습니다.